두꺼비 점개로 일본 주식 부자가 되었던 오사카의 흑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 2월 22일 이소기 군에서 농부의 오남매중 둘째로 태어난 오노우의 누이는 남동생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버지가 1940년대에 병으로 사망하면서 주식 중개인인 부유한 농부의 보호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4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노동자로 일을 시작하다 월급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2 5세에 오사카로 상경하여 요정접대부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 일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닌 결혼도 하며 딸까지 낳았는데요. 하지만 오사카로 가기 전 이혼을 하며 신기하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았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고객들의 냄새를 맡고서는 방법을 알 수는 없으나 꾸준히 지원을 요청하며 30대 중반에 어느덧 레스토랑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1971년 1983년 차례대로 레스토랑을 늘려나갔죠. 이외 여러가지 부동산을 소유하며 사업을 키워나갔는데 담당 회계 법인의 증언에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뿌리고 8만원의 음식을 먹으러 오면 3만원의 라이터를 제공하는 등 초창기 매장의 자금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영관리가 부족하였다고도 합니다. 담당 회계법인의 증언에 따르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레스토랑을 늘려가는 오노우에 누이에게는 엄청난 스폰서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어릴 적 매일 아침 한야스트라를 암송하던 어머니의 영양 탓이었는지 신성한 행위를 믿었고 두꺼비 개구리 석상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상승과 경마에서 승리할 말을 맞추어주며 레스토랑의 손님들의 관심을 끌고 더욱 크게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술집에 모셔둔 두꺼비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오노우에누에가 두꺼비상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할지 묻고 즉흥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을 추천하는 의식이었는데요. 이기는 확률로 100%에 가깝도록 예언을 하는 그녀의 소문은 삽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계의 큰손이 되며 레스토랑에는 수많은 금융계 인사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해이안 시대의 승려 고보다이시 동상을 숭배하러 다니며 일본산업은행 jp모건 일본지사장 등 내로라하는 금융계 인물들도 두꺼비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동행하기도 하였죠 문턱이 닳도록 그의 술집을 드나들었던 결과 두꺼비의 가오로 사고 팔린 주식만 당시 11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의식이 끝나면 금융계 거물들 전원이 그 종목을 사게 되었고 정말로 두꺼비가 점지한 종목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과정을 겪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두터운 신뢰를 쌓은 오노우의 누이는 1988년 일본산업은행 오사카 지점에서 2270억엔 한화로약 3조원 규모의 돈을 빌리고 본인이 직접 증권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투자 방식을 믿고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모두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오사카 흑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정말로 통하였고 2년 후인 1990년도에는 380억 엔을 벌며 2650억 엔이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1989년 기준 총금액은 차입금 1조 1975억 엔 상환 6821억 엔 이자 지급액은 270억 엔에 달하였습니다. 즉 하루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1억 7173만 엔이 되며 일본 버블이 꺼지기 시작할 때에는 너무 많은 빚을 진 탓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빚을 못 갚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품 부인이 고안한 것이 조시디 양도성 예금을 담보로 맡기는 것이었고 이는 수사당국에 의해 1991년 8월 13일 사기 혐의로 체포 가 됩니다. 그후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던 주요 금융기관의 연쇄파산과 경영진 교체가 잇따랐고 일본 주식시장 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남게 되었 는데요. 1992년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결국 오사카의 흑녀에게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 중 같은 해 3월 보석방으로 석방되며 이후 2003년까지 길고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변호사의 변론은 오노우의 노이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금융지식이 없다며 단지 주위에서 그녀에게 춤을 추게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12년형을 선고하고 형을 확정짓게 되었답니다. 수감된 직후 그동안의 심리적인 압박 탓이었는지 스트레스였는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형을 다 채우지 못한 채 2014년 사망하며 일본 최대의 주식투자 사기극은 막을 내립니다. 일본의 경기호황 및버블 시기 두꺼비 점괘로 신앙심을 심어주고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녀의 별칭은 지금까지도 오사카의 흥녀 거품 부인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